이번 영상에서는 히라마 산맥 동부의 일일 퀘스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부 1퀘는 두개가 있으며 첫번째 퀘스트는 용사의 전당에서 수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부가 전쟁 시기일 경우에는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평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퀘스트의 내용은 설원의 지배자 메모투스를한 마리 처치하는 것이며 일반 졸몹과는 달리 필드 보스급의 몬스터라서 초보자분들은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 공대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퀘스트 보상으로는 고대 장비 각성 주문서 3단계 10장을 얻을 수 있어요. 메머투스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에서 나타나며 덩치가 큰 메머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메머투스가 없다면 누군가 잡아서 없는 것이고 이젠까지 5분이 소요돼요. 다행히 메머투스가 있네요. 패턴은 상당히 단순한 편이며 돌진하는 공격은 옆으로 살짝 움직여서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메머투스를 처치하면 반짝이는 광석이라는 퀘스트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는데 라마 반지 퀘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아이템이니 버리지 마세요. 메머투스를 잡았다면 다시 용사의 전당으로 돌아가서 보고하면 돼요. 본인의 장비가 아직 3단계 각성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부 1일 퀘스트를 진행해서 주문서를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3단계 각성 주문서는 사냥을 통해서 습득할 수 없고 각성을 시도할 때 50장씩 필요하여 나중에 분명히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 퀘스트는 검은 숲 야영지 에서 수락할 수 있어요. 두번째 퀘스트의 내용은 하라린트라는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며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장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잡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하라린트는 큰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숲속을 돌아다니거나 땅속에 박혀서 머리만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쫄목 3마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처음에 광역 스킬로 잡몹을 우선 처치하는 것이 좋아요. 타라린트의 패턴 중 바닥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가 생긴 후에 펑펑 터지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꼭 피해주셔야 해요. 데미지도 강력할 뿐더러 겹쳐서 터진다면 바로 눕게 될거예요 하라린트를 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세력창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솔플로 잡는 것이 어려운 몬스터가 아니라서 대부분 도와줄거예요 하라린트를 처치하였다면 퀘스트를 수락했던 NPC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면 돼요. 모든 장비를 고귀한으로 각성한 유저라면 동부 일 퀘스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대 모집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세력 채팅을 통해 직접 파티원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끝